Okay, nice.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 JYP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오디션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실까요? JYP하면 바로 연습생 공채 오디션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JYP 연습생 공채 오디션이 2023년 17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오디션인 만큼 JYP 그리고 저희 이치와 식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유나 씨, 혹시 공채 오디션은 언제,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아시나요? 네, 이번 공채 오디션은요,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 다고하는데요 제일 먼저 1월 28일은 인천, 2월 4일은 광주, 2월 5일은 대전, 2월 11일은 부산, 2월 12일 대구, 그리고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지역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소 정보는 이 영상 끝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디션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JYP 오디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i 지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테니까요 이번 JYP 연습생 공채 17기 오디션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 t z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